짠리게 <목소리> 오늘 말씀 진짜 딱좋가요 긴장자? 이번에 글씨가 아주 많은 발전을 하셨어요. 두 가지가 요약이 되는데, 공간 안에 여백이 충분해졌다는 것. 두 번째로는 회계 질이 끊김 현상, 즉, 그런 것이 적어졌다는 거죠. 이건 아주 큰 변화거든요. 골다공증이 치료됐다는 뜻이에요. 응결할 때 음자 획이 많죠 이런 글자 이 속에 있는 획들을 가늘고 작게 해줌으로써 어, 교통난을 해소해줘야죠 그리고 미리미리 이쪽에 붙여서 저축해줌으로써 이쪽에서 고생하는 일이 안 생기게 해줘야 되겠죠 부드럽게 응자죠. 응 되죠. 이게 날일자면 새벽하겠지만 눈목자죠. 이그 종이라는 공간 속에서 글씨가 찾아오는 부분과 이빈 공간이 찾아오는 부분을 말하자면 은빈 공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어떤 생명이 발원되는 근원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많을수록 일이 잘 풀린다? 아니죠. 어, 뭐 그말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 이 별로 좋은 편 아니에요. 생각이 비워지는 게 좋은 상태죠. 비워진 그 자리에서는 기운이 생성됩니다. 집에 빈 공간에 세간자리가 있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쉬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빈 공간이 중요해요. 타이어의빈 속이 중요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독특함이죠. 좀 길게 빼버렸죠. 작가마다 자기 개성이 있어요. 서 쓰든 느낌으로 이 더울 서자 옆에다가 날일자가 또 붙었네요. 여기도 날일잔데 뭐 햇빛 서자 좀 되겠죠. 서리상. 복잡한 자들이 오늘 많습니다 복잡한 자를 이 제한된 공간에서 소화하기 이런 간단하게 U 자를 점을 뭐 두개찍거 하나 찍거나 비는 비니까 때로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삐딱한 변화를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삶에서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삶에서 나는 삐딱한 건못 참아 이제 업무상으로도 뭐라도 가족끼리도 그런 분이 있고 삐딱 좀 삐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분도 있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난 집에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삶이 재미야 또 이렇게 변화와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이 있고 낭만을 이 글씨에서는 그 중용을 권장합니다 큰 규거에서는 어긋나지 않으면서 작은 곳에서는 세밀하게 쫙 여러 가지 다양성이 드러나는 여름하자 여름하자는 하나라 하자도 되고 클 하자라는 의미가 있죠 크다 왜 여름은 큰 것인가 여름이 가장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성해지는 상태. 즉, 햇빛이 많아지고 화기운이 강해지면 분열과 성장이 극도에 이르게 되죠. 일어날기, 기억이 들어가는 어떤 자들은 한자든 한글이든 영어든 기운과 관계된다는 이런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일어나는 길 기운이죠 일어나는 것은 기운입니다 찰 한자는 집 안에 풀과 장작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추워고 춥고 얼음이 맺혀있는 이 상태를 찰한자이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사하실 때는 채본하고 책을 반반씩은 보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책을 좀더 보셔도 돼요 이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 책본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책본에는 지도 선생의 개성이 만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과 다른 어떤 부분도 나오고 때려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선생의 개성을 다 100%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꿈틀거리는 것은 또 책에서는 약간 다르게 꿈틀거리는 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적절한 선을 찾아보세요 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림만 그릴 때 썼었는데 지금 보면 이 정도 글씨라면 이, 이 정도가 적당해요. 자, 하늘궁자입니다. 이 자는 언제 쓰느냐. 가장 그 성경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나오죠. 궁창. 하늘 어떤 창고를 궁창이라고 하죠. 물의 창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원 단군 위에 환웅, 환웅 위에, 환인, 환인 위에, 유인 씨, 유인 씨 위에, 황공 씨, 황공씨 어머니가 궁희, 궁희와 소희라는 분이 바로 마고의 딸이죠. 그때 바로 하늘궁자가 나옵니다. 상징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사과를 부릅니 여기까지입니다.